공진단, 경옥고, 저한테는 뭐가 더 좋아요? 안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참고하는 방약합편이라는 책에 보면 공진단과 경옥고는 상통처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통이라 하면 약의 성질이 부드러워서 오래 쓸수 있는 약 또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오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진단과 경옥고는 장통에 속한 약들 중에서도 제일 무난한 보약에 속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크게 체질을 따지지 않고 복용할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두 약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공진단은 녹용, 산수유, 당귀, 사양으로 구성이 되고 경호권은 인삼, 공룡, 생쥐왕, 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약이 없습니다. 백초원방 공진단은 녹용, 산수유, 당기의 강한 보혈작용을 사양의 방향성이 온몸으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과다나 스트레스로 인해 막혀있는 기혈을 강하게 순환시켜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경호권는기혈을 같이 보해주면서 호흡기의 건조감이나 피부의 노화 등의 인기를 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적 건강한 견장한 체격의 환자분들이 업무 과다로 인해서 피로감을 호소하시거나 짧은 기간맞 바짝 힘을 써야 되거나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한 상황에서는 공진단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왜소한 체격의 노인분들이 소화력도 떨어지고 모발이나 피부의 윤기도 없어지고 장기침 같은 호흡기 질환을 달고 계신 분들께는 경고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처방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이사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초 한 방.